들어니까 되게 빨추하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야 되죠? 아 면접 보러 온거 같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 오케이. 예쁘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아. 아서 있으면 되나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첫날이세요? 지금 다 첫날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아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 <웃음> 어, 어, 어, 왔어. 어. <웃음> 어 앉아 앉아 괜찮아. 낙관상이래. 괜찮아 괜찮아. 앉아 앉아. 팬이에요. 어, 어, 음. 네, 그이 건물 여기 있는 조명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아 네. 네. 여기 벽면은 어 재질 좀더 좋은 거 없나요? 네, 같은 네. 사원이신 거 같은데. 네, 혹시나한 걸로 저 같은 사원이에요. 네. <웃음> 오, 여기 네, 앉으시면 오, 됩니다. 이쁘다. 앉으세요. 아무 때 앉으시면 돼요. 네, 네, 제일 앉으시죠. 눌러주세요. 안경 컨셉이에요. 네? 안경 컨셉 한번 써봐야 돼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둥기시네요 안녕하세요. 잘지내봐요아예잘 지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수 형이라고 합니다. 어, 아, 예 예. 나이가 나이가 이제 삼십 다섯이요. 아예 많이 많네요. 예. 아주 많이 많으셨네요. 난 갑자기 많아졌는데. 삼십 다섯이아 네. 한개 한번 써봐도 돼요? 아네 네. 아네 네. 아이 독특하시네요. 원래 뭐하다 오셨어요? 저요? 네. 뭐 하시다고? 아 멋있다。 <웃음> 직업이 직업이 원래 원래는 이제 어느 일... 무슨 일좀 하셨어요? 아 저요? 네네 음, 네. 그냥 이것저것 대데프랜아 그나 직업이 원래 는 무슨 일이었어요? 대표님 아들 아 그렇죠 아, 푸는... <îne> 아 저희 끝에 푸는 그아 저희 대표님이세요? 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 아, 아, 아, 네, 공기 네. 아, 네. 저희 누구, 게임 회사 아니에요? 아, 게임. 게임 회사요? <웃음> 아, 그래요? 게임 회사인가? 아니, 노트북은 준비되어 있어요. 네, 노트북. 은기서 게임 하시면 됩니다. 사원증, <웃음> 사원증 챙기시고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쪽. 92년생이요. 아, 92년생. 아, 네. 92년생이면은 내가 서울 거주하시니까 <웃음> 네. 어. 음. 난... 28살? 28? 20... 예, 28. 28 정도 됐나요? 네. 몇년 생이세요? 네, 몇년 생이세요? 네? 네. 85년.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아, 어디서 왔어요? 아, 저 미국에서 왔어요. 아, 아 미국에서. 네. 오케이. 아, 이쪽 끝에 보는 저기 대표님이시고요 아, 대표님. 대표님들 신입 사원 면접을 보셨어요? 네. 대표님. 아, 네. 대표님 아들. <웃음> 이쪽은 요리사. 아, 요리사. <웃음> 요리사죠. <웃음> 저는 그냥 서른 다섯 살 신입 사원이 이쪽은 게임 게임 회사에서 게임. 회사로 아, 게임, 착각하고 왔어. 아요아아니에아니에 아니에요. 아니아니아요아니아니요아요아니아니아니아아니아니아니요아니아아아니아아아아요아니사아니아니아니아니요아니아니요아니아니아니아니아아아 컴퓨터를 만들어아 <웃음> 이게 다 본인이 만든 거죠아네 저희 회사에 아, 아 진짜? <웃음> 아이 무슨 소리요 근데 신입사원이아 <웃음> 새로운 현를 경험해보고 싶어고아 아, 근데 원래 약속 시간이 6시까지 출근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 10분이 지났는데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신입사원 아, 이게 맞아요. 늦게 오시면 어떻게 6시까지 출근인데 아, 아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파리, 아, 파리 이거는 이름 철자예요 네, 이거 MCQ. 우 아, 엠씨 끼우. 엠씨 끼우. 아 같은 신입 사원끼리 잘해봐요. 몇 어,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저 스물여섯 살. 아, 아, 아, 다 속이는구나, 나이들. 맞다것 따는데, 맞춘 것 따는데, 26살이고 있는데 나이들. 서류 다섯이요? 네. 아이고, 입자가 많이 늦으셨네. 입자가 많이 늦으셨네. 자, 근데 꿈을 펼치는 데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응원하겠습니다, 예. 어, 민규씨 사진이 훨씬 낫네요. 또 식물이 나타났는데. 예, 지난 아, 예. 4년 전이거든요. 아,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26이니까 4년 전 22살 때. 예예예. 예, 아, 예. 음. 아 이렇게 약속 시간들이 이렇게 안 지켜서야 그 이렇게... 회사 뭐 대표세요? 네? <웃음> 예? 대표세요? 아, 대표님 아들. 아. 저 대표 대표님 아들. 아, 네. 저 아들이 사무실. <웃음> 그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을... 아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6시까지 출근인데. 아 진짜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와가지고 길을 아 좀헤맸어요 기본이 아아 네. 안 돼있어, 기본이. 아니 오늘 여기 그러니까 성수동에서 촬영하는지 몰랐는데. 아 진짜요? 네. 아그 성수동이었나요? 아 진짜 네. 여기 신당동인데. 신당동인데요? 아 정말요? 네. 네. 수관 씨 여기 그.. 혹시 몇 살이세요? 저.. 스무이 때. 엄 부탁. 너무 진짜. 부다요둘가 <웃음> 와. <웃음> 와. 아, 원래 무슨 일 하다 오셨어요, 선생님? 저 원래 그 붓기 빼는 일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요즘 부티크레이터로 아, 아 부티크레이트. <웃음> 네, 그리고 붓기 빼는 거에 모든 거에 다 모든 정보를 제가 꿰접고 지. 아 지금 마시고 아 있는 아거 뭐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또 팥. 팥. 요즘에 또 팥이 굉장히 신장의 기능을 이렇게 원활하게 해서 아. 어, 그렇게 복귀를 딱수는해굉는게 좋은데, 여기 무슨 면서요 여기요, 그냥 그래, 다 모아놨어요. 아, 그래. 그 모아서 똑똑한 애들 모아서 하면 뭐 나오겠지. 콘텐츠, 콘텐츠 만드는 회들 아무튼 잠탁 네. 네. 드리겠습니다. 아, 부탁 드립니다. 잘해 보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웃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이요 여기 혹거 혹시... 아, 회사 맞나요?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 뭐 다는 거 없고 저는 그 옆치 생기는 주부치인데. <웃음> 아, 안녕하세아 네. 아, 보시면 전화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시는 아, 저기요. 저기요. 가세요. 요 네. 가세요? 오신 김에 신입 사원 하세요. 아, 오신 김에 저희 회사로 입사할게요. 아, 네, 네. 당신의 적극성에 칭찬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이름이 준 같은데, 준, 준 하세요. 어, 준이에요. 네. 칭준하세요 아, 네. 네. 네. 에너지를 준 준씨. 어, 중국집. 오, 야, 중국집. 중국집. 아, 맛있겠다. 네. 우리 봉국치랑좀 이따 시켜먹을까요? 그럴까요? 어, 좋은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신정찬 어. 뭐예요? 인사 안 해요? 얘들이 신입사원이 여기 대표님 오셨는데 이미. 안녕하십니까. 대 안녕하십니까. 아 대표님, 대표님 오셨 대표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렸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안녕하아아오셨구나 이미. 네. 너대표 너무 늦었어. 이 대표님 컨셉은는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예아 대표. 혹시? 아예예 고잉 대학교 27기? 아닙니다. 아니 예. 요아니 사람 대박 보셨어요. 고대. 아 고대. 고대 고대. 아무튼 저희 신입사원끼리 잘해보아요. 아, 네, 어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또이 회사의 포토실장으로 들어온 정환이라고. 아 여기 포토실장 안뽑안아요아 아, 뽑은... 오늘 번논씨 모델로 쓴다고 하셔더라고요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리사인데요? 요리사아요리사 네. <웃음> 아니, 아니 잘못 찾았나? 저희가 이 회사의 포토실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네그렇요 아, 네. 네. 어쨌든 아니, 포토실장 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아 사원증 이고아저 들어온 지 어떻게 알고 또 사원증까지. 아니 뭐야 합격됐다는 건 미리 알게 됐어요. 다 신입사원. 네. 네! 파이팅 하자고요! 마지막은 왜 이렇게 안먹는 거야? 아 20분이나 늦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 오셨다! 오셨다. 혹시 여기가 스페셜라이즈드 비디오 테이프 테크프로지나요 아! 아 네, 뭐야? 그 설마! 오늘 <웃음> 대한민국 <웃음> 최고의 비디오 테이프 회사, SBT! 네! 회사? 맞습니다! 제가 여기로 아. 오게 되는데 네. 방금 전까지 네, 세븐틴의 박수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아. 왔거든요! 아. 아. 예. 유명곡 아니에요 누구?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웃음> 아 사원증이네요. 사은청 감사합니 아니 근데 아 여기에 예, 예. 사원증이 하나 더 있는데 이디에잇라고 써져있는데 아이 친구가 어, 네. 초특급 승진해가지고 그니까 러이친구는 그, 바로 승진했네요. 네, 그 중국 지사로 네. 아그러서 아, 아, 지금 약간 휴장 같다고 써져있네요. 네, 써져 네. 네. 아이 무튼 이렇게 자 우리 신입사원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너 네. 아, 네. 아, 반갑네. 저희가 아, 20, 2019그고인 세븐틴 신입사원이잖아요 다들. 네네. 네. 네. 네. 네. 다들 준비되셨어요? 아가끝 어, 아, 지금까지 됐죠? 이제 저희 회사에 어떤 그런 체제들을 조금 싹 바꿀 때가 된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 회사의 그렇죠. 이런 컨텐츠들을 어, 저희들이 이 신입사원의 예. 이 말랑말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고인 세븐틴 이 회사에 대한 이 새로운 컨텐츠를 저희가 맞습니다. 의견을 아. 내고 딱 이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2 0 1 9년에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여봤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지금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웃음> 고잉대학교 2 7기니에요 <웃음> 그동안,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고 그쵸. 누구도 해보려는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던 네. 그런 콘텐츠를 저희는 네. 만들 겁니다. 그 콘텐츠를 아, 고민하는 그 모습을 콘텐츠로 잡는 이동일구 예, 고잉 세븐틴 새로운 포문을 열잖아요. 예예. 예. 우리가 세븐틴의 멤버로서 아니죠 아니죠. 근데 네, 고인 세븐틴의 신입사원으로서. 예예. 예. 정말 사활을 걸고. 네. 사활을 걸어야죠. 사명감을 가지고. 야죠 아이디어를 제출해내서. 제출해야죠. 오늘 정말 2019 고인 세븐틴 정말 멋진 시작을 한번 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 같이 뻔하게 파이팅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뻔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맞아요. 고인 세븐틴 하면 파이팅하면서 <웃음> 각자 일하러 가시죠. 고인 세븐틴 파이팅! <웃음> 아, 고생했습니다. 네, 네, 네. 자리 아, 2층 사무실로 올라가시 돼요 아, 네. 네. 저기 그냥 카메라 부서 팀은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아, 번원 씨는 여기에서 이제 사진 찍으셔야 되거든요 게임은 아, 어디서 게임? <웃음> 게임 부서는 지하 1층으로 내라. 제 1층. 스키패시려면은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웃음> 자,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저희가 <웃음> 네, 저희가 <근데> 안녕하시죠? 저희들 <웃음> 안녕하시죠? <웃음> 안녕하죠. <웃음> 아, 지금 사원님들께서 네, 그 사원님들이 그 과장님께서 부르셔 가지고 아, 과장님도 오실 나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셨어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조금 이따가 올라갈 네, 거예요 예, 저희는 곧잡혀 올라갈 것 같은데.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거를 저희가 준비한 이유는 뭐, 고잉 세븐틴 아이템들을 조금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아이템 제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또 네. 준비를 했어요 네. 좀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기 나눠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웃음> 네, 저희도 싸우는 거 아니죠? 아, 저희 죄송한데 예, 예. 저희 지금 신입 사원인데 예. 굉장히 다들 너무 들뜨셨어요. 네 이렇게 아니, 근데, 부산스럽게 행동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인데. 아니 근데 부산스럽게 <웃음> 행동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요? <웃음> 여기는 <여긴> 서울이잖아요. 같은, <웃음> 같은 신입 사원 아니에요? 맞아요. 가르치듯 아, 그렇게 분위기를 음. 조성하자는 거죠. 그게 보세요, 무슨 요 부승관 씨. 일단은 침착하시고. 아, 정말. 아, 일단 침착하시고. 자꾸 부산스럽게 행동하시마요 여러분 좀더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열어두고, 열어두고. 아, 그리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심사일이야만 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음, 그거 그러니까. 없지만 네. 적어도 처음 왔으면 아 그래도 내 말은 그렇다는 거야 아니 그건 아는데요 잠깐! 넌좀 빠져있어! <웃음> 내가 지금 어 회사에서 <웃음> 그런다고 넌도대 누구야? <웃음> 이 처음이야 <웃음> 저는 고잉 세븐틴이 아셨던 점이 딱 뭔가 그 무대 밑에 비하인드 영상들도 물론 팬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그거 말고 뭔가 하나의 예능 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같이 저희가 신입사원 콘텐츠를 했다면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누구는 진급을 했을 거고 누구는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세븐틴이 회사원이었다면 어땠을까 고잉 세븐틴 뭐 다른 뭐 회사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부제 회사로 해서 그 시리즈별로 약간 한 편의 뭔가 드라마나 아니면 시, 여기 뭔가 예능 프로그램처럼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콤 시트콤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황극. 예. 네. 뭐 아무것도 대본 없는데 지금 이렇 상황극 열심히 하고 있습니 지금 아이엠 드라운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다 존댓말 쓰잖아요. 신입은 처음 봤고 음, 맞습니다. 뭔가 통 그리고... 예의예요. 그러잖아요. 더 알아갈 시간, 더 알아가고 싶을까. <웃음> 어디서? 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누누에서 이거 뭐 하는 거야? 나 모르겠어. 아니야. 아, 네, 에서 오셔 가지고 바부세웠는 네? 요 네? 아, 이요면어준준 디노셋. 디노디노디노. 도겸도겸도민규 하나. 민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승관 세, 승관 승관 승관, 원우 세, 원우 원우 원우, 디노 넷, 디노 디노 디노 민규 세, 민규 민규 민규, 디노, 디노 디노 디노 디노 준 둘, 준, 준. 디노 세, 디노 디노 디노, 준주 세, 뭐준주 세? 준어 이렇게 저희끼리 되게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많이 게임 하나로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게임은 이렇게 좋다니까요. 워낙, 워낙 꽁트가 강한 친구들이니까 이제 상황극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거 느꼈던 게 그냥 뭐한 명이 무슨 말을 꺼냈을 때 그걸 물고 물고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무슨 상황만 하나만 던져지면 다 잘할 것 같아요. 그게.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제일 재밌는 것같아 제일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뭐 항상 컨셉을 잡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고잉의 장점은 리얼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 이제 무대가 아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정말 인간으로서 세븐틴의 모습을 봤을 때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잉을 많이들 좋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정말 리얼리즘의 극대화된 모습들 그런 것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컨셉적으로 체계적인 거는 이제 뭐 아예 컨셉적으로 가고 이렇게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반대로 아예 리얼리즘으로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또 보여주고 그리고 세븐틴 분들의 이 팀워크, 케미 를보여줌으로써 그거를 저희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더 극대화시켜서 좀더 많은 팬분들, 대중분들에게 좀더이 세븐틴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더 보여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Yes. 수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19년 신입 사원 김민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교아입니다좀 네. <웃음> 특별히 이렇게 선배님들 어.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해 약간 저희한테 책임감을 주시는 느낌이. 에요 네. 너희도 좀 책임감을 가져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 그 정도야 이게? 중간, 이게, 어. 이게 중앙감. 중앙감까지 줄 정도야. 뭔가 계속 그 신입사원들 분들끼리 다 지금 끼고 있으니까 그쵸. 확 회사형 에것 음. 느낌이 그쵸, 그쵸. 들고, 음. 그리고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그 프레시하고 좋았던 것같아요 맞습니다. <웃음> 어때? 프레시? 프레시? 프레시. 그리고 패밀리십이 느껴지는 것들 다 같은. 아, 패밀리십. 우리 워크 숍도가번 워크숍. 가야죠. 네, 가야죠, 가야죠. 저는 포인트십이 아. 좀 느껴지는. 아, 포인트십요? 멤버십 충전하셨어요? 아, 네, 멤버십 아까했죠. 그리고 그 세븐틴의 메리트는 확실히 저는 처음에 느는게 세븐틴만의 컨텐츠라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세븐틴이 한, 그러니까 시작을 한 방송인 거기 때문에 그 비하인드 캠과 그 방송국에서의 우리 모습과의 사이를 딱 보여줄 수 있는 음. 말하는거나 리액션들이나 다 음. 멤버들이 편하게 너무 보이고 그래서 좋은 음. 것 같아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그 편하게 옷을 입고 편한 얼굴로 그냥 정말 운동을 하는 걸 같이 찍는다거나. 밥 먹으러 한다고 찍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카메라와 멤버분들이 좀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떠올린 아이템은 바로 트립입니다 사실 정말 음, 제가 며칠 전에 멤버분들과 이태원에 갔다 왔거든요 누구랑요? 나랑 나랑? 도겸이랑 슈아이랑 셋이 이태원에 갔다 왔는데 음. 정말 낯설면서도 특이하고 좋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사실 너무 편하고 뭔가 새로운 세상에 만난 것 같고 되게 마음이 리프레시되고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간 다음에 잠깐 바람을 쐬고 그다음에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약간 뭔가 그런 구체적인 하루의 약간 여행. 그 제가 시작한 컨텐츠는 바로 트리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스피노프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나? 그 그렇죠? 스피노프하면서 이제 아예 각잡고 이렇게 컨텐츠들로 하는. 개인적으로 콘텐츠들이 확실히 있는 게 너무 제일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오늘처럼 오늘 해보면서 느낀 거는 꽁트를 좀 해봐도 재밌겠다 짧은 꽁트 뭐 이런 거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세븐틴에게 어, 갑작스럽게 어, 주어진 상황극 약간 어, 이런 어, 것. 옛날에 수련, 수련회를 갔을 때 주제를 주어지고 꽁트를 자기들이 이렇게 다 짜가지고 그걸 한 시간 한두 시간, 한 시간 안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하는데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아, 거라고 생각해. 세트장 만들어서 담력 훈련 한번 가죠. 난참연장 갔었다 할 거. <웃음> 저는 또그 계획된 컨텐츠또아이디어 하나 하나 아, 내세워보자면, 그 우리 세븐틴의 정말 그 추억의 장소들에서 음. 텔레파시를 한번 해보는 아, 거예요. 음, 이거 진짜 괜찮은데? 저는 근데, 그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언제가부터 너무 <웃음> 이고인 세븐틴 로고나 그런 게좀 계속 똑같으니까. 그 고잉 세부터 시작할 때 어떤 방송이 시작되는 느낌처럼 그냥 우리, 우리 모든 멤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 출연자처럼 이렇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진짜 이걸 변화를 할 거면 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다 바꿔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느낌 이낌타입 보상... 로고는 제 거니까 금전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로고 영상은 제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웃음> 로고 <로그 무슨> 출연자는 <웃음> 저인가요? 출연자는 세븐티 아, 음. 어, 안녕하세요. 어, <웃음> 안녕하십니까. 오, 의자가 멋있네. 아, 야. 어, 일단, 저는, 네, 네. 네 저, 저부터 말할게요. 네. 저는 일단 멤버들이 어찌 됐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룰렛 인생. 음, 저는 방금 생각난 건데 약간 남의 인생을 살아본 남의 인생으로 살아보는 컨셉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그 얘기를 저희들께 한적 있어요. 한창 막 형들이 저 놀리는 거 좋아할 때야 <웃음> 디노가 디노 시점에서 카메라 한번 보면 진짜 음 재밌겠다는 생각을 말한 적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그걸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1인칭 아, 시점? 1인칭! 그러니까 어, 저만의 그냥 카메라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런 게 약간 길게 나갈 수는 없겠지만 약간 음 짧게 짧게 짧게 보너스로 한 번씩 더 나가면서 이런 콘텐츠가 좀 추가적으로 나가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있든요 나는 그, 지금, 작년 고인 세븐틴 중에서 재밌는 편이 많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현장에서도 제일 즐거웠고, 방송으로도 저는 정말 재밌다고 생각한 게, TTT였거든요. 음. 저희 MT 간 거. 되게 그런 게, 막, 1년에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음. 해서 이제 거기서, 작년에는 뭐 이런, 이런 게임을, 미니게임을 했다면, 또 올해 할 때는 또 미니게임을 새롭게 만들고, 음. 그런 네. 식으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저도 약간 좀 여기에 좀 의견이 좀 맞는 게뭐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많이 보일 수 있지만 어디 뭐 밖에를 나가서 뭐 무엇을 하거나 막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하니까 푸드 트럭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음식은 <웃음> 뭘로 할까요? 푸드 트럭 그 영화 아메리칸 그 셰프라는 <웃음> 그 영화 네. 아세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약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네. 지금 좀 해봐서 푸드 트럭 음. 네. 네. 사실 전에 음식 말고도 밖에서 촬영하는 거 우리 그두 명, 두 명씩 그 무서운 집간적 있잖아요. 그. 아, 무서, 무서운 집? 사실 그, 저는 집.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음. 뭐 그런 데도 갔다 와도 되고, 그 조슈왕왕 한솔이 어떤 중국 방송에서 그번지점프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음. 사실 저는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거. 약간 번지점프도 있고, 약간 사실 우리 노, 그 약간 놀이공원 가서 이런 거 하는 거는. 음. 그 잠깐 동안 나왔는데 근데 많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한번더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약간 저희끼리 재밌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남들을 위한 좀 봉사? 봉사. 아 약간 이런 아 느낌으로 고잉쌤이한테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사회복지가 좀 돼보고 싶었거요 남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음그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도와주면서 좋다 주면서 우리도 이제 마음도 아, 되게 네.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푸드 푸드 트럭 같은 연장선으로 가자면 그것도 이제 봉사로 할수 있는 게 <웃음> 이제 팬분들께 아니면 이제 지나가신 분들께 이제 공짜로 나눠드리자 아, 이제 저희 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러니까 그이... 영어 푸드트럭 스 푸드트럭 <웃음> 아니 그 무서운 집 도전하면 그 이거 먹을 수 있게 는 그런 게 맞는 아, 거래서 아, 그럼 푸드트럭에서 갖고 멘티를 갖고 엠 어, 엠티를 가는 거지 아, 그치 귀신의 집 엠티를 가고형 뭐였지? 엠티를 해서 벌칙을 이제 인생으로 원했지 그랬지 원했지 원했지 원했지 원했지 원했지 원했지 원했지 그냥 살바라네 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아, 부스트럭스러워. 감사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왔잖아요. 네네. 네, 세븐틴이. 어 신입사원으로 왔는데 어제 어제 마쳐본 적도 있는데 인사를 곧장하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사과 고이 세븐틴 저희가 지금 네 회의를 어, 네 회의를 지금 마치고 네. 지금 왔는데 이제 각자의 아이디어를 좀 이제 담아낼 시간이 네, 네. 담아내서 네. 네. 발표할 시간이 필요한데 음. 그래서 지금 앞에 노트북이랑 지금 네. 하실 분들은 유성 매직으로 하실분들은유성뭐 A 형지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네네 뭐 기계를 못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쓰셔도 되고요. 뭐네 기계를 잘 쓰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게 컴퓨터로 만들어서 이제 이따 발표 발표할 때 자유 그렇죠 네, 네, 네, 완전 음. 자유입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아이디어가 네. 한 개로 딱 정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어떻게? 아니, 아니 아닙니다. 마음대로 다양한 하나 하나 다양하게 네. 발표를 되죠. 네. 그 30분 이상 넘어갈시 그 저희는 가 요금 받나요? 추가 요금 받습니다. 아, 미리 있었 10분당 죠 10분당 43,000원씩 3만 3,000원. 비싸 비싸네. 네. 네. 요즘에는 괜 정도 같은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굳이 이런 제품을 안 쓰고 나는 말로 그냥 획득하겠다면은 네. 저기 적금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내모션과내 말로, 내 언어로 그냥 획득하면 되는 네. 거예요. 내 에너지로 그렇죠, 다 그렇죠. 섭렵하겠다 하는 네. 거예요. 아 좋아, 요자 그럼 바로 지금 준비해 볼까요? 네, 준비 시작. 이거 뭐 하는 거 같아? 시간 뭐야? 뭐 이런 거죠. 어, 사실 어디 벚꽃놀이를 가보겠어요. 전주에서 뭐 먹거리 뭐 이런 뭐 먹을 게 많다는 거 그런 데 가보겠어요. 아무래도 어, 뻔하겠지만 아니 뻔하지 않다. 보시는 거뭐 겨울이니까 어디 가서 빙어 낚시를 해서 숨어 세 마리를 잡아와라. 아 빙어 낚시에서 숨어 잡기는 안 돼요. 숨어 낚시를 해서 숨어 세 마리를 잡아. 송어인가 송어인가 보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상상적으로. 포인트. 어. 다시 컴퓨터 자격증도 있잖아? 진짜? 어, 자격증 있어? 나파워 자격증 대박이다. 순간형이모르네파워에자격 진짜. 지 너무 좋아. 아고 싶다. <웃음> <웃음> 그거 사진 저장해야 돼. 다른 지능으로 사진 저장해서. 아. 나만 알아볼 수있게써서입부로 하겠습니다. <웃음> 자, 파워파운드 한번 해볼까? 원아, 이거 어, 어떻게 한 거니? 아, 아, 여기 다 아, 이거 다되있구나 그냥 음, 출발 어떻게 하는지. 음, 사진 못 해볼까? 본질이 좀, 음, 좀 달라요. 있으면 유튜브까지 꺼내줍에 애들이 넘쳐줄까? 방법을 알잖아 모르겠어요. 규 신입사원 같은. 윤규. 진짜 이 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열심히 있어, 이고지심깨거 아니야? 에이. k <웃음> 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아아아자 그럼 이제 각자 생각한 고잉 세븐틴 아이디어 보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첫 번째 제보자 보고자 정환 씨입니다 아, 아 축합니다 아자 집중하지 않으시면 마이너스 5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아, 이거 5점 마이너스 받으면 뭐 어떻게 돼요? 기분이 뚝 좋지 않 기분이 아니야. 아니, 아니, 난 옛날부터 마이너스 받으면 그런 기분 안좋았맞아맞아 맞아. 플러스가 <웃음> 좋지. <웃음> 플러스 응. 혹시 플러스, 아, 플러스 받으면 보너스, 보너스 주나요? 지금 마이너스로 가 네, 저는 네.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아, 아, 팩트만. 팩트. 네, 팩트만 딱 하고선 아, 들어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발표할 거는 고잉 세븐틴에 대해서. 네. 무엇? 무엇? 무엇? 무엇? 에스쿱스. 무엇? 이걸 세븐틴. 지금 시이거시이브가 이거 시즌 이브가 이거 시이브 이거 1! 1! 이이